하이 여러분 하세입니다자여러분녕오늘요요제여바분 우리 여서분이볼에있 많이 볼수있를오로잡재를왔늘 잡으러 왔는데 잡재를아닙잡다게 아닙니다 보통 계곡 아니면 뭐 시내가 아니면 논 근처 에 있는 수로 뭐 이렇게 다양하게 가재들이 살아가는데 오늘은 4에서 6급수에서 좀 더러운 물 논수로 근처에서 오늘 가재를 잡아볼 겁니다. 오늘 가재를 잡아다가 기생충이 붙어 있는 거를 오늘 직접 떼어주고 방생을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둥둥 뚜르둥 우리 여러분 제가 바로 내셔널 치유 그래픽에서. 광고를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오늘 키즈 모델 친구들이랑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아 여기 계시네요 어 안녕하세요 하이 어 안녕하세요 와 오늘 모델 친구들 많이 아는데 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베드 아빠예요 반갑습니다 어 저, 제가 영어 못하지만 어... Can you interest yourself? 아저 한국말 잘해요 오 어, 뭐야 엄청 잘하네 <웃음> 어 그럼 이름 뭐예요? 저 다비드고 저3학년이에요오야 너무 멋있다. 10살.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나 오빠입니다. 시에나 네. 시에나 오빠. 아. 어, 삼형이. 아 반가워요 오늘 여기 이제 키즈 모델이랑 우리 가족분들이랑 함께 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랑 논 옆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합쳐지는 이런 논수로 작은 시내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가재들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잡은 가재들은 기생충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가재 기생충 하면은 4급수 또는 6급수 사이에서 많이 살고요 계곡에서 사는 그런 가재들은 기생충이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무튼 여기 있는 가재들은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의미있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가재들은 보통 이런데 돌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살포시 이렇게 들어봐야 돼요 그럼 이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이 깜짝이야 이거 뭐야 자 이런 거 돌을 이렇게 들춰 줘야 돼요 이런 거 어왜 안들쳐져? 힘 약한거 아닙니다 같아어 다비드가 한번 해볼래? 있을같아요 다비드야 한번 잡아봐 그냥 흙탕물이 일어나면은 잘 안보이기 때문에 살살 해야됩니다 어 이거 찾았어 뭘 찾았어? 그거는 그거는 뭐야? 저 이거 찾았어아 아, 다슬기네 그래서 이끼랑 이런거 먹어주는 다슬기인데 오. 다저잘 찾을... 찾았죠 응. 다비드 찾았구만 어, 와 근데 오. 여러분들 아, 근데 요번에 이거 만든 옷 진짜 이쁘지 않아요? 학생들이 입은 것들 이야. 와 근데 가재가 나와야 되는데 가재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오 여깄다! 여있어요 여깄어요! 가졌어요! 오! 여있어오 잡았다 잡았다 오! 와귀 귀여워요 야 엄청 큰데? 우와 우리 모델 친구들이 우와. 이거 어떻게 쳐졌어? 돌3 씨가 나왔니? 여기 여기 왔어. 아니 돌이 좀... 가재가 숨을 거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기생충 있나 한번 볼까? 우와, 어! 야 있어! 기생충, 이, 야, 아, 기생충 있어요. 있어 있어. 기생충 있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야 여기 집게 봐봐. 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집게에 음. 지금 붙어있는데 이 기생충들이 지금 안 움직여서 지금 티가 안 나는 음. 거거든요. 제가 이거 불에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가얀색 가지... 있고 응. 좀 징그러워요 <웃음> 지렁이 쳐야 되 그치 그치 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의미있게 같이 잡아서 기생충을 제거한 후에 다시 이걸 방생하는 걸할 거예요 네. 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미쳤다 지금 가재 잡은 거를 맑은 물에 한번 넣어봤는데 와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집게에 지금 기생충이 한 마리가 붙어있는데 아한 마리가 아니야 엄청 많은데? 아 완전 떼고 싶어 그치 얘네들 얼마나 답답할까 얘네들은 실제로 기생충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붙어 있다가 어, 아가미 들어가고 탈피할 때뭐 방해되고 하는데 이거를 오늘 야간에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우선 한마리 잡아 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선 가지 기생충도 확인 됐고 근데 너희들 그거 아니? 요거 지금 이거 옷들 있죠 되게 이쁘잖아요 네. 제 옷도 엄청 이쁘고 근데 이게 옷이 그 펫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는데 너네 혹시 알고 있었니? 네아 네. 진짜로? 네왜그러면 오늘은 지구의 날인데 이거 옷은 리젠으로 만들었어요 리젠으로? 네 리젠로? 지구를 살리길 위해 펫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와 그거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리젠이 펫플라스틱이에요 야 이거 옷이 진짜 이쁜데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가족끼리 다 같이 입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야간이 됐습니다. 아 추워져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아버님이랑 해서 그 원리스 바람막이로 다 갈아입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옷도 갈아입었겠다. 모델 포즈 한번만 해주세요. 모델 포즈. 와, 야 표정 살아있는데 한 명씩. 어, 야 멋있어. 아 아버님 안 해주시나요? 아, 네, 아네 감사합니다. 우리 션 친구도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자, 하나, 둘, 셋. 오! 음. 어, 아마 있을걸? 야간에는 가재가 나오거든요? 진짜, 가재 찾기 정말 쉬워요, 야간에. 여래서 내려갈 필요도 없이, 이런데에서, 이런데 잘 보면 있거든요. 그럼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어, 어 있으면 이제 다비드 출동해야지, 시에나랑. 엄청 크다. 여기, 여기, 가재 엄청 크다. <웃음> 와. <웃음> 자, 여기 발견했으니까 한번 잡아볼래? 저기. 어 그냥 여기 등갑 잡으면 돼 아까 잡은 것처럼 그 가대를 잡아서 기생충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잡았어요 와알 어, 있어요 수연아 알 다비도 이거 봐봐 자 여러분들 지금 기생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근데 이 기생충이 있더라도 얘는 이제 기생충 제거를 하는 게좀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얘는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오한 마리 잡았구만 야 잘했다 자 지금 친구들이 잡아준 건데요 여기 보면 기생충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몸이 엄청 말랑말랑해서 지금 뭔가 아 탈피 직전이었다 아 등갑이 열려있어요 여러분 이 기생충은 탈피하면서 잘 어, 자연, 있어. 자연, 있어 자연스럽게 기생충이 다 떨어지거든요 아 탈피 직전이었는데 만졌네 야 예, 안되겠다 예, 가만히 두게요 여러분 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 응? 저기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어 여기 오케이 그런 식으로 잡아도 돼요 천천히 올려보세요 오지 아우 잘 어, 잡았다 아. 데자 삼촌이 한번 볼게 얘 알은 없죠 야 그래. 수컷이고요 오케이 얘는 기생충이 있네 얘도 이제 건강하게 살라고 기생충 제거를 한번 할 겁니다 지금 찌게나 이런데 기생충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자 지금 물이 안나서 그런거긴 한데 찌게 붙어있어요 자 여기 지금 찌게 사이에 지금 몽글몽글한거 여기 이게 기생충인데 얘가 지금 안움직이는거예요 여기 지금 길다란거 붙어있는거 보이시나요? 이것도 바로 기생충입니다 얘네들이 흡착판이 있어서 안떨어지는건데 이거 이제 좀있다가 보면은 다떨어질거예요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어 션이 잡은거야? 오 야 지금 션이 잡은 건데 와얘 기생충 와얘 찍기 엄청 많아 지금 엄청 많은 걸좀 잡아왔는데 보세요 이렇게 급수가 낮은 데에서는 이렇게 기생충들이 살아가는데 어, 이게 가재들한테 엄청 치명타는 아니지만 아가미 들어가서 숨 막히게 하고 탈피할 때 방해를 한다고 하니 우선은 잡아서 다 방생할 거긴 하지만 우선 잠시 일시적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자. 이 물을 떠서 우선은 넣어놓을게요 애들이 아가미가 마르기 전까지는 사실 공기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넣어놓는게 낫죠 어우 다비드 모델 포즈 <웃음> 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채집을 종료를 했습니다 와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꽤나 많은 가재들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가재들 한번 살짝 보어볼게요 여러분 나란와다 크기가 엄청 큰 가재들을 선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기생충 있는 애들이요싹다자 우선은 제가 좀 많은 친구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와 여기 지금 보면은 약간 등에 이벌레처럼 생긴 게 지금 여기만 해도 하나 엄청 큰 사이즈로 두 마리가 지금 붙어 있어요 와이 친구들을 한번 제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얘네 정말 쉽거든요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굉장히 쉽습니다 우선은 자 우선 기생충 제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우선 은 이렇게 물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집에선 챙겨온 바로 천일염입니다 이 천일염을 이 농도에 맞춰서 한 3%에서 퍼 6% 퍼 사이로 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개체들은 보통 3에서 4%래요. 퍼 근데 전 단기간 좀 빠르게 기생충 제거를 할 거고 사이즈가 좀큰 애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천일염을 넣어서 녹인 후에 바로 가재들을 넣으면 은 가재는 안전하고 기생충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원리로 3초 앞 원리로 기생충을 제거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아, 이제 가재를 투입하겠습니다 자 거의 소금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라 얘들아 지금 천일염이 녹아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애들이 둔하네 둔해 자 이렇게 누면요 이제 삼업에 의해서 이제 기생충들이 서서히 죽고 이제 가재 몸에서 떨어져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넣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되는데 어우 여기 찍게 어 기생충 야 몸이 근질하다 얘네들은 기생충을 뗄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건 탈피 뿐인데 이렇게 큰 개체들은 가생 기생충을 많이 달고 살아요 아 저기 보이시나요 저 뒤에서 원래는 가지몸에 이제 안전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삼투압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지금 계속 이제 기생충들이 난리 났죠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죠 저게 지금 효과가 있다는 라 거고 전체적으로 기생충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야, 여러분들 그로부터 지금 거의 한 3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났는데 이제 가재들 몸에 기생충이 아직 붙어있네요. 야이 기생충 기가 막히게 강하다. 근데 이 기생충들이 가재를 한 마리만 살짝 빼서 보자면 이제 가재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가재 몸에 이렇게 흠집 같은 게나 있는데 이런 흠집 난 곳에서 이제 섬유조직 같은 게 나오면 기생충들이 그걸 먹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 기생충들이 사냥을 해서 새우 같은 것도 잡아 먹는 먹기 때문에 조금 많은 가재 기생충을 지닌 애들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와 아직도 기생충이 있다네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5분에서 7분 지났는데 기생충이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애들이 물에 빵빵해가지고 터져서 죽거든요 소금을 더 탈까? 네 <웃음> 오케이 아, 너무 많이 타면 가재들이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나쁜 방법이 아니라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은 소금욕이라 해서 또는 약욕이라 해서 이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 가재들한테 실제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면은 이제서야 좀 효과가 발휘가 돼서 발동이 돼 가지고 기생충들이 조금씩 날아다니거든요 야 근데 아직도 안 떨어진 애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이제 가재들도 너무 오래 하면 쇼크호수가 있어서 이렇게 적당히 하고 방생을 하려고 합니다 와 여기 기생충 이거 엄청 큰거 나타났어 이 보이니? 와 진짜 우와 이게 갑자기 산투압 때문에 체내에 물이 급속하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침이 커진 침이 것도 해. 있어요. 예지, 네. 얘 거는 여러분들 기생충을 네. 이제 꺼내서 뗄게요. 이거를 좀 조조만 이래라 혼난다. 아우 뗐어요. 아유야 아우, 예. 자 여러분들 기생충 제 맨손으로 한번 떼볼게요. 미안하다 잘 가라 나. 아까 가재들 잡았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 두 마리 많아봐야 한 여섯 마리 보였었는데, 어우 이거 어디다가 튀어나온 거? 하여튼 무튼 임무 완료.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가재 기생충 제거는 이제 거의 다 했고요. 다는 아니죠, 거의 90% 이상은 제거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연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키즈 탐험대 친구들이랑 함께했는데 오늘 어때요? 속... 네 저는 뭐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야 예, 가재들한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 그러냐? 얘네들이 그 기생충들이 많이 붙었는데 이제 기생충들이 좀 없어져서 속이 시원하다. 네. 아 우리 삼촌도 오늘 우리 뜻깊게도 오늘 가재들을 이 기생충 제거할 생각을 못했는데. 우 친구들이랑 함께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친구들이랑 재미지게 가재를 잡아서 기생충을 제거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기생충들이 나왔다라는 거 근데 이게 또 많은 게 아니라는 거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겸사겸사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우리 광고 찍기 해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올게요 안녕